자, 이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녹화 시작했고, 자, <웃음> 화면을 어하겠습니다 화면을 쇼하고, 자, 윈도우를 맞추고,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두 개를 이제 하루에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두 시간 할 거야. 두 시간 할거아또 30분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앞으로 여기서 두 시간 더더 하시면 되겠죠. 좀 힘들더라도 또두번 나눠서 하는 것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을 내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일단 뭐 들어가기 전에 또 따로 말씀하시거나 질문 주실 거 있으신가요? 네. 네. OP 쪽좀 얘기해드릴 거예요. 자세는 못 들어갈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특별히 질문 없는 것 같고 바로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다섯 번째 워크샵으로 파이프라인 데이터랑 지오메트리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그 소프트웨어 파이프라인 어떻게 되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어떻게 되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그런 건물의 아키텍처처럼 이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과거에 막그 이집트 이런 데에 이제 날강이 흐르고 이제 수로를 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로를 팠고 열면 물이 싹 들어갈 거 아니에요. 차널을 싹싹 바꾸면서 물을 골고루 이제 줄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데이, 데이터나 어떤 이런 전기 신호들이 쫙 들어가면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만드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오브 뷰 같은 경우는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좀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 간단하게 어떤 그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컴퓨터 공학에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거기서 다루는 어떤 디자인 패런이라든지, 뭐, o p 이런 부분들 조금 말씀드리고, 특별히 이제 사실 c a 시스템에서는 인터랙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터랙션 인터액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그, 약간의 어떤 3D 그래픽스 쪽, 웹질 쪽, 특별히 이제 3DS 부분에 제가 그, 이그잼플을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보고, 그렇게, 어, 마무리할 겁니다. 자, 제가 좀 확대를 하고, 자, 어? 이거는 어, 제가 이제 하나, 이제 그 뭐랄까요, 좀 컴플렉스 여러분들, 컴플렉스 계열이라고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막 그런 복잡계, 복잡계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사실 복잡계를 완전히 구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짜 그 모든 요소를 어떻게 카운트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제한적인 정보들이 어떤 이코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관심 있는 공간 정보, 어떤 그 컨티뉴스 정보랑 디스크립된 정보들, 이런 정보들 어떻게 프로세스를 할까 해서 어떤 게임 환경을 하나 만든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게임 환경에서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이코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제가 비디오, 제 렉처 시리즈 처음 인트로덕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건데, 가령 여기 이제 구름이 있죠? 구름에서 빗방울이 뚱뚱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네? 크기가 레프레젠트되고 있는 거, 그 물방울의 크기가. 그래서 이 물들이 이제 뭐랄까요? 여기 나무에 들어가면 나무들이 자라고, 그게 이제 특정 우리가 지정된 어떤 룰에 맞았으면 이제 주변에 이런 커뮤니티들을 만드는 거죠. 그 조그만 이렇게 숲 같은 것들. 그리고 이 나무를 땅에서 갖다 뽑았을 경우에는 이게 팀버로 변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팀버를 이제 가령 뭐 이렇게 팩토리 안에 집어넣으면 이제 돈이 올라가는 대신에 카본 다이옥 사이드가 생기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생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가 했던 게 뭐냐면은 환경이 안 좋아지면 이 환경이 우리한테 재앙을 주는 거야. 가령 뭐뭐 뭐, 뭐 물이 이렇게 올라온다던가 해수면 상승된다던가 공기가 안 좋아져서 이게 나무 에 영향을 미친다던가 이렇게 해서 복잡한 어떤 이코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너무 제가 어렵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얘네들이 다 하나하나가 서로가 바인딩이 돼 있다. 서로 어떤 웨이 값으로 서로가 연결돼 있다. 해가고 이런 VR 인바이러먼트도 하고 지금 이렇게 스몰 그러니까 조그만 이런 별에서는 중력이 없어졌을 때, 혹은 중력이 더 세졌을 때, 약간 이런 런 이야기를 우리랑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중력이 너무 세지면 다른 그 소행성들을 끌어당겨서 폭발시킬 수 있다 이런 건데 게임을 만드는 그런 클래스였어요 이때 당시. 중요한 거는 뭐냐 어떻게 오브젝트들의 서로 릴레이션십을 만들고 내가 그것들을 장악해 나갈 거냐. 그래서 어떤 변화를 줬을 때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트래킹할 거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링컨 랩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어떤 그 인터랙티브한 스케치, 스케치 캐드? 1963년도에 이제 나온 이제 저건데. 아, 비디오를 자세히 보시면은 뭐자세한 설명을 해줘요. 아,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분들의 도움 때문에 캐드 잘쓸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여기 보시면은 펜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떤 화면에 그리죠 뭔가를. 예. 그래서 인터랙션도 있고 이런 코디네 시스템도 이 안에 존재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가 눈 앞에 보여지는 거그 뒷단에서 뭔가 돌아가겠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2D, 3D 어떤 최초의 어떤 트리스도 있어요. 예. 인터랙티브 지원이 되는 뭐 이런 툴들을 개발을 했다. 이런 거죠.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캐드 d 프로그램만큼 인터랙티브가 시, 심하게, 그러니까 심하다기보다도 게심하 중요한 건 없어요. 그냥,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제생각엔 게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임이 옵션이 많아 봤자 100개 이렇게 되나요? 근데 플래픽 시스템은 더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더 많은 환경들이 존재해 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할때 이제 제가 이제 특별히 그 프론트엔드 웹 개발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되게 단순해. 단순하다는게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의미냐면 버튼을 달고 버튼을 내리고 u i 니까 이건 버튼들. 딱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내가 시프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했을 때 얘를 선택할 거냐 말 거냐 얘가 선택한 다음에 이 메뉴 화면이 뭐가 나와야 되냐 이런 복잡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막 그대로 류얼타임 계속 백핸드에서 이제 루트가 도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오젝트 잡아서 딱 지웠을 때, 내가 지웠을 때 거기에 디펜던트 하는 애들은 다연애를 받아야 되거든요. 다다다락 받고, 지워지는 애들은 지워지고, 업데이트 된 업데이트 되고, 그런 복잡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인터랙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3ds max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3ds max를 꽤 오래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썼게 됐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쵸, 건축,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화, 이런 다양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쓰는 이제, 고급 툴중에 하나죠. 가령 마야와 같이 그래서 보시면 알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메뉴들이 존재해요. 또 얘네들 또 클릭했을 때 뭐가 투입되고, 뭐가 투입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왜 이걸 알아야 되냐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중요해요. 멘탈 스척추로 이게 주어요 제가 과거에 한국에서 이제 티칭했을 때 학생들한테 첫 번째 시간에 항상 부탁했던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그때 당시 이제 렌더링, 애니메이션, 뭐 리프레젠테이션 쪽 이런 쪽 이제 티칭을 했었는데 라이너를 가르쳐 주고, 스케치업을 가르쳐 줄 때,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컴퓨터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컴퓨터를 배 위에 올려놓고 UI를 10분 동안 뚫어지게 보고 계시라고. 진짜로. 10분 동안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라 하면 뭐, 재미없잖아요. 그냥 클릭하게 된다고. 계속 보는 거야. UI를 뜯어보는 거야. UI를 계속 보고 계세요. 왜냐면 UI를 이해하잖아요? 그럼 이 프로그램이 도는 그 저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진짜로. 저는 그래서 항상 UI를 다 뜯어보거든요. 제가 그 라이노 시샵 강의 만들어 놓은 거 있을 거지, 채널에. 거기도 서 아마 시작했을 때 아마 제가 라이노 생태계 해가지고 설명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넉스 커브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데이터가 포인트부터 라인, 그 다음에 폴리곤, 아니면 뭐 면, 메쉬로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어떻게 리프레젠테이션이 레프레젠테, 되냐, 메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게, 이게 어떤 의미로 봤을 경우, 되게 안 좋게 봤을 때는, 그런 프로그래밍 공부하는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지오메트리 컴퓨테이션을 라이노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 필라서피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거 만드는 사람들 이 우리보다 우웨이웨이내단한 어,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그 어,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철학들을 우리가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로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해하기도 쉽고. 하여튼 이 뒤에는 한 얘기가 더 많이 있는데 어쨌든 UI가 중요하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이제 저희 SB에서 CT 엔진이라는 이제 그 팀이 있어요. 그래서 맥스웰인가? 하튼 그분이 이제 따로 개발했다가 이제 SE가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번 만나가지고 그때 디벨로퍼 미팅 있었을 때 파운스프링에서 그래서도 막 이렇게 프레젠트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때 보면 요즘 VR 인바이러먼트에서 밀고 땡기고 보고 주민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 뒤에 엄청난 복잡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복잡도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예, 그런 항상 저희들이 패션 마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은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 하나의 어떤 그 심플한 어떤 그 다이어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 라인을 중심으로 위에 인터랙션 있고 피드백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유저 사이드에서 보는 거죠. 맞죠? 그래서 유저 사이드에서 우리가 제가 지금 라이노라든지 어떤 c a 아니 리서치 툴을 내가 하나 만들었어. 어떤 내가 리서치하기 위해서 내 툴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여기서 데이터를 적으면서 반응을 본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다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죠? 피드백이에요. 그렇잖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들어와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물어보잖아요. 그게 피드백을 필요 왜냐 그래야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알잖아요. 이 피드백이 없으면 어떠한 계산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이제, 이게 제도 됐는지 아니면 결, 결과가 됐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근데 컴퓨터 밑단에선 어떻게 되냐? 인풋이 일단 들어오겠죠. 인풋이 일단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인풋을 어떻게요? 계산하죠. 예. 네. 계산한 다음에 얘를 피드백을 어떻게 줘요? 크게는 화면에 뭔가를 그리겠죠. 아니면 소리로 주거나, 그렇죠. 어쨌든 피드백이 존재한다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인풋 컴퓨테이션, 그 다음에 그리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어떤 그 다른 레벨로 보면, 제가 사실 이프레젠테이션을 우리 회사 때문에 만들었어요. 왜냐면 회사 애들이 제가 하는 일을 제대로 좀 이해를 못해가지고 제가 왜냐면 워낙에 저희 팀은 그래픽스 팀이 아니에요. 물론 그래픽스 팀 가면은 이거보다 더 인덱스 논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저희 제가 지금 있는 팀, 특별히 제가 가장 가깝게 일하는 팀은 지금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저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래픽스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그팀 같은 경우에는 잘 이해를 못해갖고 제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걸 지금 쓰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휴먼 커뮤니케이션. 이게 하나의 도메인이잖아요. 어떤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처럼. 휴면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유저 익스피리언스 UX라고 많이 하죠. 유저 인터이스 UI라고 많이 하죠. 이런 부분들 연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미국은 굉장히 이게 활발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디자인, 건축에서 바라보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보다 이런 UX, UI 쪽에서 바라보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더 활발하게 본다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미국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페이파나 논문 하나를 생각을 해도 컴퓨테이션 디자인 쪽에서 그 거기서 바라보는 거를 찾아보는 것보다 차라리 이 휴먼 컴퓨터 인액션이나 이런 UI, UX 쪽에서 찾아보는 게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고 더 다양한 게 있다고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 단에는 일어나는 게 뭐냐. 결국에 U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션 시퀀시스가 있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컴퓨터한테 인풋을 주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갖고 뭘 하냐? 알고리즘을 짜는 거죠. 파라메트릭한 알고리즘, 뭐 제너레이티브한 알고리즘, 혹은 뭐 에이전트 베이스라든지, 뭐 오토메이션이라든지 뭐든 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결국 디자인 능력 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라스오퍼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자기의 디자인 렌기지가 어느 정도 있어요. 어떻게 내가, 내가 지오메트리를 디벨로팔할지를 어느 정도 경험이 갖고 있는 거야. 그 경험을 어디서 가졌냐? 컴퓨터를 통해서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프라티스를 하면서, 자기가 학교 스튜디오를 들으면서 그 경험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발휘되는 공간이 이 단계에서 발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그 단계까지만 딱 머무르면은 이제 그렇고, 우리 밑단계 하나 더 들어가 봅시다. 밑단계 한 단, 한 단, 한단더 내려가 보면 그 밑단은 뭐가 있냐? 어떤, 애널리틱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분석적인 지오메트리, 컴퓨팅이 가능한 지오메트리. 지금 사실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떤 카테션 코딘트 안에서 숫자로 계산하고 여기에는 이제 어떤 난리지가 필요하냐 코디넷 시스템을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R1, R2, R3 R은 이제 리얼넘버의 낙자고 r 3는 카테션 코디넷이 대표되겠죠 R2는 UV 스페이스 겠죠 U, V, W 이런 거 R1 같은 경우는 혹시 T 배류로 대표되는 어떤 그 1D의 좌표 계겠죠 이런 좌표 시스템이라든지 벡터, 뭐 지오메트리, 데이터 스트럭처 디스크리타이제이션, 뭐, 라셔널라이제이션, 뭐 이런 어떤, 약간, 그, 굉장히 뭐랄까요. 컴퓨터를 떠나서, 좀 이렇게, 어떻게 좀한 단계 들어간 어떤 지오메트리, 그, 디퍼런셜 지오메트리, 막 이런 쪽에난리진인 거죠, 결국에는. 그죠 그쪽으로 한 단계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단에서는 좀더 컴퓨테이션한 어프로치를 우리가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 능력이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들이 적어도 들어가야 되는 덱스 값은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저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 보자고 요그 밑단에는 뭐가 있냐면 진짜 로우 레벨 네. 물론 더 있겠죠 내려가면 은 제가 모르는 물론 이것도 제어의 한계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더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또 다르게 디파인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일 로우 레벨에 대그 물론 OS가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뭐 펌웨어 이런 것들이 있고 OS 있고 그밑단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도는데 애플리케이� 션 우리가 주도 쓰는 애플리케이션은 특별히 뭘 다룰 거냐? 그래픽스 라이브러리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GL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Open GL 하는 Open Graphs 이게 랭귀지인가 라이브러리 같은 틀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Open GL, Web GL, 뭐, Windows 플랫폼은 다이렉트 다이렉트 DirectX. 우리는 h t m 나같버스 이런 API들이 그래픽스 카드랑 같이 이렇게 토크를 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제 그래픽스 버퍼랑 바인딩을 해 가지고 던지는 거죠. 패러 네. 프로세싱 하게끔. 그래서 그 로우 레벨 단계에서는 깊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컴퓨터 사이스 언논리지 엄청 들어가는 거죠. 뭐저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드웨어 엔지니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옵티마이제이션을 해 가지고 만들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그 사람들이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뭐 디자인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은 최적의 퍼포먼스를 내고 속도 업없고파이프라인 깨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은 데이터가 손실 없이 그런 거에 완전 최적화되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런 개발자들 그래서 이때는 어떤 개발자들의 단계 이건 디자인 혹은 테크니컬 아티스트 보그 단계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고 라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저가은 질문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위에는 어떤 이렇게 난리지적인 부분을 봤다고 친다면 어떤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냐라는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냥 애플리케이션 만든다 고 하면 GL 랭귀지 시스템도 있겠지만 뭐 프로세싱이라든지 3DJS라든지 아니면 뭐 맥스스크립트, 뭐라이노 커먼 뭐 우리가 라이노 플랫폼을 하든 거기에 어떤 기본적인 언어들이 주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오브젝트로 랍핑이 되냐? 벡터, 포인트, 라인, 폴리라인 우리가 어저께 만들었죠? 이런 오브젝트로 결국에는 그냥 얘네들이 얘네들을 쿠킹하는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 이 로우 레벨 애들을 얘네들이 이제 레시피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애들 이 벡터의 모습을 갖고 있고 포인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아까님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로우 레벨 그래픽스를 체계적으로 랍핑하는 단. 단계다 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주장이에요 네. 왜냐면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퍼블릭으로 나가고 다른 분들이 나는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모든 영역이 그렇듯이 저도 제 주변에 박사 하신 분들 보면은 자기 외의 것들 말해서는 좀 되게 조심하는 모습들 많이 보는데 제가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저는 박사가, 박사를 못 했어요 아, 박사를 할 여유가 없었고 실력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제 영역에서 쭉 타고 들어가는데, 이게 한, 자기 영역에 대해서는 알수 있고, 하나의 영역을 자기 영역에서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분명 또 다른 퍼스펙티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틀리게 말하면은 이제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확실한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비디오로 올라가고, 폴릭으로 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로 댓글, 좀 달리고 이러면은 좀 이렇게 상처받고 이러거든요. 사실 힘들고 아다른 분들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 이거를 너무 이렇게 딱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좀 이렇게 삐뚤어지신 분들이 가방가다 계시잖아요. 올 봐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또댓글 달라나? <웃음> 어쨌든 그냥 저도 어느 정도 특정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퍼블릭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좀 보호하는 세이프가드라고 <웃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쨌든 주장입니다. 다제 주장입니다. 다제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결국에는 벡터, 여러분들이 라인노 API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라인을 그리고 포인트를 만들고 옵셋하고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할때 얘네들이 결국에는 로우레벨 단계에 얘네들을 조작하는 애들이거든요. 또 다른 레이어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면, 라인 하나 그렸어. 내가 옵셋 한다고 봤을 때. 여러분, 그냥 옵셋해서 클릭, 클릭 하잖아요. UI 단계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 단계에서는 뭐냐면, 옵셋하려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노말 벡터를 찾아야 돼요. 그잖아요. 퍼펭디컬 벡터를 찾아야 되고, 그게 커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그냥 일반 스트레이트 라인 같은 경우는 좀더 편하게 할수 있겠지만, 커브 같은 경우는 일단 쪼개야 될거 아니에요. 를 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커브일 경우에는 노말 벡터로 다 옵셋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 만큼의 그크까 그니까 나눠 놓고서 벡터를 하고 그 라인들을 이어 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썼던 지오메트리 그때 그때 우리가 만들어서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하면서 뭔가 엑시큐션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얘네들이 쿠킹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같은 경우는 정말 큰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로 레이어를 만들어 놓는 거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볼때 결국 컴퓨테이션 외에는 결국 예를 쪼개는 거거든요. 어떻게 쪼개냐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계속. 우리 인간들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아 밖에 나가서 커피 마셔야겠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옷을 입고 나가서 문을 열고 나가서 사올 거 아니에요. 근데 컴퓨터는 이렇게 인스토션을 던져주면안 돼요. 지금 당장 바리를 펴고 일어나고 허리를 돌리고 한 걸음 걷고 한 걸음 걷고 손 내밀고 이런 식으로 다 짜져야 되거든요. 이런 띵이나 이런 사고를 할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걸 디자인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했을 때 되게 레벨들이 나눌 수 있어요. 레벨들을 많이 나눈다고요. 가령 뭐 이렇게 어저께 클래스 배웠던 부분들을 좀 하게 되면 인캡슐레이션 시키는 거죠. 걷는 것도 예를 들면 걷는 걸 하는 루틴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걔를 불러서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레벨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중간 단계에서 뭔가 내가 트릭을 딱 하면은 밑에 단계에서 몇 개의 어떤 시퀀스들 액션 시퀀스들이 세트로 푸킹이 되면서 일련의 과정들을 쭉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사고 방식들 그런 게좀 필요하다. 그래서 각각의 사고하는 방식들을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거에요인텍션하고 리프, get line, length, area 이런 것들은 되게 디자이너들이 크게 생각할 수 있는 단계지만 결국엔 애들 도 쪼개지고 더 작은 단위로 쪼개지고 이더 작은 단위들은 결국에는 이런 로우 레벨 API들을 토크하는 거다. 이걸 전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거다. 왜 디자인해야 되냐? 단순히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디자인을 하거나 내가 지금 풀어야 되는 어떤 솔루션 혹은 내가 리서치해야 되는 부분들 데이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없으면은 근데 사실 이거 없어도 여러분들이 암묵적으로도 하긴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보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단계로 머물러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들을 공유를 하고 자 결국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프라인은 결국 토폴로지인데, 아, 토폴로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아, 어떤, 그, 커넥티비티를 레프레젠트 하는 거죠. 도넛과 머그컵이커피 같은, 같은 것처럼.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뭐, 지금 서로 연결이 막 되어 있죠. 막 도시처럼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거 흔히 스파게티 코드라 그러거든요. 스파게티 코드. 코드가 엉켜있는 거요 이렇게. 물론, 인터넷을 보면 어떻게든 엉켜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문제가 어디가 터졌을 경우에 그 문제를 수정하잖아요? 그럼 다른 문제가 또 터져요. 또 터져요. 진짜 단순히 여러분들 뭐, 단순히 뭐 데이터 그, 예를 들면 뭐 데이터 뭐, 사이언스들, 데이터 그, 과학, 간단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하나만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떻게 트윈시키고 어떻게 화면을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요, 요런 것도 아주 리, 리니어한 간단한 파이프라인 마저도 하나 터지잖아요. 여기 수정하잖아요. 뒤에 거다 바꿔야 돼. 진짜로. 요바뀌잖아요 뒤에 거다 바뀌어야 돼. 왜냐하면 그게 계속 다 연,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경험해 보면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다뤄내야 된다. 이 레벨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계속 이제 레, 레벨을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생각하세요. 나무. 루트가 있어요. 루트. 루트가 루트 있고 얘네들의 어떤 그플로우들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은 추산화를 시키는 거야. 예, 그래서 어느 영역단에서 이렇게 해결되고 저렇게 가지가 펼쳐지고 만약에 어느 특정 영역단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영역단에 우리가 바로 가서 내절을 하면 되겠죠. 가끔가다 이제 저희 피쪽에서 이제 문제가 와요. 아 남주야, 이거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이거 이거 이거 저거 아니야? 라고 이제 물어봐요, 저한테. 근데 그건 그냥 서피스 레벨에서 드러난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이 거기에 드러난 거야. 예. 그러면 은 저는 항상 의사 같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의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상을 보고 어디가 나는지를 찾아야 돼요, 한 방에 딱. 그렇지 않으면 은이 문제 찾는데 2주일, 한달 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상이 들러났다고그 증상 자체를 바로 엔지니어링 하면 안 된다. 예. 증상이 드러난 거는 뭐에 드라이브 돼서 뭔가 리졸트로 나온 거예요. 그 증상들을 보고, 증상들을 보고, 그걸 판단해야 돼. 요 그러려면 이런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런 의미로도.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우리는 의사다. 이프로그램이 이미 데이터 플로우가 이제 속된 말로 고장이 났을 때, 뽀개졌을 때, 이 어디서 뽀개졌는지를 약간의 증상을 갖고서촉 갖고 다 찾아내야 되거든요. 쉽게 풀면은 정말 한 주가 편하고, 못 풀면은 막 밤에 막 잠이 안 오는 것 때문에, 벌써 터졌더라. 계속 고민하고 막, 그런, 그러죠. 자, 그래서 특별히 캐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m v c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건축에 무슨 뭐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이런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이제 시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m v c 패턴. 모델 뷰 컨트롤러 그래서 보면 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UI랑 바인딩을 시키는거죠 예를 들면 Win32, 뭐 WPF, UWP 이거는 다 윈도우즈 플랫폼 위에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쓰는 라이브러리고 d 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UI랑 UI, UI라고 얘기하면 결국 이렇게 생각하세요 화면에 뭔가 이렇게 있는 버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짰을 때그 알고리즘은 과연 어떤 파라미터를 열 거냐 닫을 거냐 그리고, p o s s i 나중에 어떤 파라미터 필요할 것 같냐, 아니냐. 이파라미터를 새로운 파라미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파라미터가 필요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결국에는 컨트롤러에 던져, 줘 던져주는 거야. 그래서, 컨트롤러는 뭐 하는 거냐면, 어떻게 보면, 바인딩을 하는 거야. 뷰랑, 그, 모델. 우리, 우리 단에서 이제, 임플멘테이션 단계죠. 여기 실제 모든, 그, 핵심화, 그, 컴퓨테이션 여기서 이제, 해프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IO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IO라고 그러니까 하면 흔히 얘기하면 이제 input, 이거든요 그래서 JSON, 뭐 XML, CSV, PNG 뭐 이런 게 있고, C는 뭐, 뭐, 어떻게 할 거냐, 2D, 3D 오브젝트 어떻게 할 거냐, 뭐 마우스 인터액션 혹은 뭐 터치나 제스처, 3D로 제스처하잖아요. 이런 DI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택, 특별히 내가 뭔가 인풋이딱 들어갔을 때, 얘가 지금 갖고 있는 액티브한 그건 뭐 예를 들면 내가 뭔가 클릭을 했을 때, 얘가 셀렉트 모드냐, 아니면 뭐 딜리트 모드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모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렌더러가 있고요. 지오메트리가 있고. 여기서도 나눴어요. 지오메트리는 말 그대로 그냥 지오메트를 표상할 수 있는, 추상화 시킬 수 있는 파라메트랑 펑션만 갖고 있고, 얘네들 퀵한 애들은 다 커먼 프로세서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나누는 거야. 계속 쪼개는 거야. 계속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렇게 간단한 걸 만들 때도, 회사에서 간단한 걸만들지제정 만들 때도, 이거를 바로 안 만들고, 그냥 크게 구획을 나누는 거예구획 구획, 구획, 구획, 그 다음에, 바로 디렉틀리 얘를 엑스큐트 해도 되는데, 일부러 디투어 시켜요. 왜냐면 나중에 분명히 내가 디투어 이거 해야 되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미리 디투어를 시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잠시만요. 이거 지금 녹화 제대로 되고 있나요? 뭐가 지금 번뜩번뜩 했는데? 예. 예. 어, 예, 그렇게 이제 이렇게 트리스트럭처 한번 제가 추상을를 시켜봤고 음,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우리 OP o 같은 개념으로 봤을 경우에는 어, 어떤 external l i b r a 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canvas에 쓸 거야 3 j s 쓸 거야 아니면 무슨 뭐 라이노스크립트에쓸 거야 뭐 이런 식의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로우 레벨 라이브러리가 있을 거고 얘네들을 이제 받아서 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베이스 클라스를 만드는 거죠. 이 베이스 클라스에서 어떻게 보면 템플릿을 만드는 거야.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바퀴가 4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3개 있어도 되고 2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4개라고 보면 얘가 4개라고 지정을 미리 해놓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다그 4개를 따라가는 거야. 자동적으로. 두 가지 좋은 점이 있겠죠. 첫 번째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 왜요? 네. 디파인 해주니까. 두 번째는 굳이 매번 다안 만들어도 돼. 왜? 이미 만들어서 주니까. 이런 느낌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은 베이스를 디파인하고 이 베이스에서 그러니까 상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상속받고 라인이 상속받고 에어리어가 상속받아요. 그 다음에 특별히 얘네들한테 필요한 명령어들은그 단위에서 다시 임플리멘테이션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getArea 같은 경우는 생상해보시면 은 라인에 에어리어가 있나요?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없겠죠. 에어리어는 에어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getLength를 포인트에서 할수 없겠죠. 이런 식으로 그 특정 지오메트리 갖고 있는 어떤 특정 뭐랄까요. 그 어떤 펑션들을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받아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오메트리를 만들게 되면 얘네들은 어떤 신이라는 어떤 공간에 담기는 거하나의 리스트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게 나눠 놓잖아요. 모든 걸 다. 리스트로 들어가면 이 렌더러는 이제 인디펜던하게 어떤 엑스큐션 u t i 이라면 렌더링을 계속 돌겠죠. 혹은 스테컬하게 돌거나 그러니까 스테컬하게딱 돌고 그리고 딱 멈춰 거나 아니면 어, 리얼타임으로 계속 돌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좀 중간 하이브리드한 방법으로 어떤 인터랙션이 있을 때 돌고 특별한 그 여성 순간에 멈춰 있거나 이런 식으로 디자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매번 로프에 씬에 가서 지오메트리를 확인하고 지오메트리를 받아서 이제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지오메트리 단에서는 그냥 특정 아이디만 있으면 되겠죠. 매스메링 오브젝트니까. 그리고 렌더단에서 아이디만 받아가지고 그 아이디에 맞는 옷을 입히는 것. 야너 이거, 너 이거, 너 이거. 그리고 그 옷을 입힐 때도 어떤 식으로 옷을 입힐 거냐. 캔버스 같은 API를 써서 옷을 입힐, 옷을 입힐 거냐. 아니면 뭐 웹젤을 써서 입힐 거냐. 뭐 오픈젤, 오픈젤에 지원되는 API를 쿠킹해서 입힐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잘라서 엔지니어링을 할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우리가 고급만 그 바꾸게 되면 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 같은 건 그때그때 다 마이그레이션이 되겠죠. 맞죠? 그렇게 좀멘탈스토를 잡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액션이 있겠죠. 어쨌든 이거는 이것대로 돌아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떤 정 어떤 환경에서 힘을 딱 가하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뭐 디자인 인터베이션을 딱 주는 거예요. 딱 줬을 때 이제 걔가 다른 것들을 다트리거를 하겠죠. 그런 걸 했을 때도 바로 얘가 이 지오메트리 컨트롤 하게는 안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익셉션을 만들거든요. 그건 안 되고, 얘네들이 하나의 어떤 커맨드, 터미널로 다 모이는 거야. 모든 커맨드들 모여서 거기서 거기 맞게끔 다시, 다시 이제 재배치를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짜야 된다.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린 거고.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네.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개념이니까, 너무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나중에 비디오 올려놓을 니까다 퍼블릭으로 올려놓을 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생각나면 들어와서 다시 보셔도 되고. 네. 자, 이제 클래스 부분인데, 제가 따로 임플멘테이션 안 할게요. 이거 도큐멘트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특별히 타이스크립트인데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그 이행 단계에서 파이썬으로 하시던, C++로, C++로 하시던, 뭐 C#이나 자바, 뭐 혹은 뭐 맥스스크립트, 파이썬스크립트로 하시던 개념 동일해요. 네, 그래서 무슨 개념을 말씀드릴 거냐면 특별히 우리는 파이스크립트 공부하니까 파이스크립트 신텍스로 음, 여기 보시면은 자 내가 여기 어, 애니멀이라는 클래스 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애니멀은 네임이라는 베리어블이 있고 무브라는 액션이 있어요. 비헤 o 어가 있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작시킨다는 거죠. 근데 스네이크가 어떻게 됐죠? 익스텐드가 됐네요. 애니멀부터. 결국엔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고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백인, 흑인, 황인종 이렇게 이제 익스텐드 시킨 거야. 그 안에 뭐 각각의 오브젝트도 만들 수 있겠죠. 어쨌든 모든 애니멀은 무브라는 게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상속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클래스 이 부분도 사실은 저기 뭐좀설치해 보거나 아니면 제가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쉽게 이해하는 클래스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부분 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되게 좋은 머티리얼,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올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에뭐 OOP, 상속, 그 다음에 뭐 디자인 패턴 이런 키워드 설치해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무 e 가 모든 건다인헤어로 그러니까 다 상속이 다돼버려요 근데 예를 들면 뭐했죠? 오버라이트했죠. 이거를 오버라이트킨 -right 거야. 그래서 애니멀은 다 걷는데 특별히 뱀은 이렇게 걷겠죠. 그리고 홀스 말은 이렇게 걷겠죠. 네, 그래서 무부시키게되면 각자가 이제 걷는 펑션 실행이 되겠죠. 자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 네. 그래서 밑에 가보면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애니멀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라이너도 다 여기서 다 익스텐드 돼있죠 익스텐드 되면서 결국에는 부모가 갖고 있는 것들 기본적으로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들 내가 오버라이트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냥 특별한 뭔가 안해도 자동적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어떤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 이제 슈퍼라는 키워드를 많이 쓰고 여기 슈퍼라는 키워드도 있거든요. 이거 그냥 파스틱 신텍스 예. 네. 다 달라. 그 특별히 이제 그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어떤 그그 시큐리티 그 레벨이 있어요. 네. 제일 일반적인 게 퍼블릭. 이 클래스랑 이 클래스가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접근할 수 있어요. 이거 퍼블릭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프로텍티드예요. Protected. 프로텍티드 뭐냐면 우리가 이 베리어블을 접근할 수 있긴 있어요. 어떤 전제하에서 서로가 상속관계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퍼슨이 네임이 프로텍트 되잖아요. 그러면 밑에 내가 인폴리에서 인폴리에서도 이 네임을 액세스할 수 있어요. 액세스할 수 있죠 왜? 프로텍트 되니까. 그러나 가장 시큐리티 레벨이 높은 게 프라이빗이거든요. 프라이빗은 자기 거 외에는 안 돼요. 내가 상속을 해줬어. 걔못 들어와요. 프라이빗은. 반드시 만약에 여기서 어 uh, 프라이벳을 썼을 경우에는 볼까요 프라이벳 쓴거 어디있나 프라이벳을 쓰게 됐을 경우는 얘는 이 클래스 밖에선 서 못, 접근을 못해요. <웃음> 못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접근을 못해요. <웃음> 네, 그런게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일단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클래스부분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뭐 고프의 디자인 발언이가 되게 유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 디자인 패턴하는 사람들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건데, 뭐크리에이션 패턴, 뭔가 만드는 패턴, 구조적인 패턴, 뭐 아답트 패턴도 있고, 폭시도 있고, 야, 사사도 있고, 비헤비 패턴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이걸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아, 아, 이렇게 출차약까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걸 이렇게 하구나 야, 얘네들 이렇게까지 이런 부분에 신경 쓰는구나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링크 여기다 놔두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MVC 패턴에 대해서 는 봤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MVC 패턴이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하이러키를 정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별히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인헤런트스 혹은 어떤 어떻게 상속이 일어나냐,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임플멘이션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TypeScript i m p l e m e 을 그냥 갖고 와서 해 봤어요. 카 o p y p a s 해가지고. 아까 거기 있는 거 제가 봤던 거. 보시면 애니멀 있죠? 그래서 이름이 있고, 무 o 라는거 i m p l 테이션 하고 이 애니멀에서 스네이크랑호스가 e 스 t 드가 되고 슈퍼로 받아주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냥무 m 를 시키고 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웃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제가 Python class example를 제가 이제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게 하이레벨로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Python class example니까 한번 보시면 좋고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토너먼트를 시킬 거야. 서로 싸움을 붙여가지고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예. 네. 그래서 제가 사람을 한명 만들어가지고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나이가 어떻게 들어가고, 파워가 얼마큼 있고, 에너지가 얼마큼 있고. 그래서 내가 사람을 한명 만들었어. 그래 누가 누구 죽이겠어 HJ가 NJ를 죽였어.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다이 카라사에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다 트래킹할 거야, 이거. 값을. 그래서 보니까 어, HJ랑 아, NJ, w w 가 서로 싸우는 거야. 싸우면서 물론 여기다 룰과 웨이시 들어가요. 알고리즘 이 들어가죠. 프로버 i 리티가 들어가죠. 누가 이기고 질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서 이제 게임이란 클래스를 만들고 게임이란 클래스에서 NJ, MJ, DJ, AJ, KJ, w j HJ, OJ를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게임 안에다 넣어버려서 제가 플레이를 시켰어요. 시키니까 얘랑 둘이 붙었어. 결국 AJ가 이겼어. 얘랑 둘이 붙었어. 일단 쭉, 이거 나중에 다 트래킹 할 거예요. DJ가 이겼어. 쭉 보니까 결국에는 누가 이겼냐. 이제 뭐, 어, 거기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아, 쭉 보시면 지금 프린트한 히스토리에서 다 나오죠. 누가 누굴 죽이고, 누가 누굴 죽이고, 누가 이기고, 누가 에너지가 많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만들어보는 훈련을 해보자. 이게 클래스를 갖고 할수 있는, 이제 되게 클래스, 다른 거 갖고도 할수 있지만, 클래스를 갖고 하면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정말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유지 보지도 편하고. 이거를 여러분 디자인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지 않나요? 어? 가능할것 같은데? 그죠? 저는 옛날에 한창 공부할 때막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막 적어놓고 막 그랬거든요.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맙갑니다자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다른 코드들을 또 발견했는데 한 1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보니까 제가 비둘도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요즘 계속 까먹어요, 제가. 어쨌든. 여기 보시면 클래스 있고요 뭐 노드, 그래프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쥐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제가 임플리멘테이션 한 거여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파이썬 부분도 자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랙션 네. 마우스 인터랙션 부분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지금 마우스로 움직이니까, 계속 바뀌죠 이렇게 그죠? 제가 지금 클릭했어요? 바뀌었죠? 여기서 보니까 2 p 프라이스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뭔가 바뀌죠? 업다운 네. 업다운 막 움직이고 이런 인터액션 어떻게 리스고 할 거냐를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그 볼러 프레이코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콘스탄, 그러니까 콘스탄트 메류이 상수를 여러 개 묶어넣어서 우리가 이너머리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신택스는 이러하다. 그래서 제가 다운, 업, 무, 드래그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물론, 여기서도 물론 이제 데이터가 있지만, 있지만 제가 새로운 데이터 스톡처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그 여기 API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가 이벤트가 파이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타입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알트, 알트 키가 눌러졌냐, 안 눌러졌냐, 쉬프 t 키가 눌러졌냐, 안 눌러졌냐, 이런 것들을다 트래킹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그걸 할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제가, 일단은, 그, 오버라이 시킨 거예요. 더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마우스가 다운됐을 때, 마우스가 업됐을 때, 마우스가 무브됐을 때그 이벤트를 리스닝하고 있다가 트리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마우스 드래그를 어떻게 트래그를 시키냐. 드래그는 없어요 이벤트에. 근데 물론 다른 데서 리조브에서 우리가 쓸 수도 있, 있지만 로우 랩벨는데 사실 클릭도 없어요. 클릭 이벤트. 클릭 이벤트 없잖아요. 클릭 이벤트를 만들어야 돼요. 밀리 세컨으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이제 로우 랩에서는 임플리멘테이션 하거든요. 저는 늦, 늦,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마우스를 보세요. 지금 각각이 다어펜드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얘를 클릭하는 순간 얘가 실행이 돼어 어쨌든 간에 그리고 무보하는 순간 바로 얘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빠르게 그 데이터를 하이직 해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여기 지금 그 하나의 소스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릭했을 때 얘가 순간 캡처 당해서 이즈 프레스트가 출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내가 마스 우 움직이게 되면 얘가 실행이 되겠죠. 왜? 얘가 true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벤트들다 귀를 열고 있는 거야. 리스닝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딱 트리거가 되면은 어쨌든 다 이게 여러분들 웬만한 것들은 물론 이제 ASync 프로블 m 이 있긴 하지만 다 시리얼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쭉. 어쨌든 얘네들 밀리세컨 안에서 다 실행이 돼요. 밀리세컨은 1초 0 0 0분의1 거든요.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60프레임 90프레임 내려면은 한 프레임당 60 60 밀리세컨인가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아, 내가 이따 계산했을 때약는 그래야지 3 0프레임인가6 0프레임 나오거든요. 계산하면 나올 거예요처음으로나오는 되겠죠. 왜냐면 1000ms이 1초니까. 음. 자 그래서 제 보세요. 지금 목으로 나와있죠 계속. 제가 클릭했어요. 지금 다운으로 나왔죠. 이마린직 지금 이미 데이터가 수정이 됐어요. 프레스트가 2로 바뀌었다고 이 데이터가. 그 다음 움직이면 이제 드래그로 나오겠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뭔가 킥을 할때 인텍션을 줘야 되는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달아가지고 꼭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목이 너무 아프네요. 진짜. 음, 저,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목이 아픈 게 처음인 것 같아요. 허구역자 같은 것도 날라 그래. <웃음> 음. 자. 음. 키보드 인터액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아, 여기는 또 우리가 키보드 인터액션을 이너머리트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이벤트를 만드는 거죠. 이것도 어, 키보드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잘못했네 <웃음> 제가 어저께 만들는 정신이 없었어요. 키보드 이벤트 데이터 그럼 사실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일단 제가 이걸 키보드 인페이스로 바꿨고, 각각의,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아까 그 전에 마우스 했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오버라이트 시킨 거잖아요. 이거는 어펜드 시킨 거예요. 업펜드 예. 네. 이게 좀더 안전할 수 있겠죠. 기존에 누군가 이걸 해놨다고 친다면은, 우리가 그걸 지워버리고, 우리 꼴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들이, 방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보시면은, 가보시면은, 우리가 키, 키보드를 눌렀을 때두 가지. 마우스가 그러니까 키보드를 프레스을 때랑 업패스 때랑 이벤트가 파이어가 돼요. 그때 이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들. 콘트롤키눌러졌냐 키코드는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게 키코드예요, 키코드.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또 다른 링크를 또 하나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제 J를 눌렀어요. J는 키코드가 지금 7 4 어, 74, 74요. 네, 그래서 A 누르면 65. 65, 1, 2, 3. 이게 다키코드예요 결국 이 키코드로 비교를 하거든요. 네, 다유니크코드예요이 아스키코드인가 그럴거요유니크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할 하는 수도 있고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해보죠. 또 I 누르고 들어가서 키를 누르고 업하면 나오죠. 그래서, 제가 F를 눌렀고, 캐릭터 코드는 이러하고, 키코드는, 여기 키코드 팩이 2번이고, 네. 키보드 프레스 됐을 때, 파이어 됐던 이런 데이터 세트로 우리가 트윅할 수 있고, 업했을 때는 이 데이터로 트윅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로 써도 좋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만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클래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투드는 뭐냐? 여기서 알수 있듯이, 과제다. 여러분들 한번 데이터 세트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터치 이벤트. 자, 터치 이벤트 부분 같은 경우는 동일해요. 음, 캔버스 달았고 여러분 터치 이벤트 한번 이너멀리터 만들어보고 데이터 스톡 추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스톡처가 그러니까 딕셔너리 혹은 제이슨 거의 같은 얘기를 쓸수 수 있죠. 클래스 자체도 보면은 데리어블이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다른 클래스가 있잖아요. 제일 부모 클래스 딕, 딕셔너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부모 클래스를, 그, 스트링파일 시키거나, 파일스를 시키잖아요. 그럼 이게 스톡럭처가대로 들어와요, 제일 수는. 대로 들어온다고. 만약에 제가 어떤 아키텍처를 짠 다음에, 물론 거기에 펑션은 포함이 안 돼요. 데이터 스차처만 들어와요, 데이터만. 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아두시면은, 어떻게 내가 좀더 스마트하고 좀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불랑치고 가져잡을 수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할수 있죠. 자, 여기서도 보면, 들어가 보시면은, 그, 모든 터치 이벤트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 제손 있죠? 손. 제가 손으로, 화면을, 이제, 화면을 제가 드래그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Z.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새로, 새로, 지금 새로 하니까 계속 지워지죠. 그죠? 자, 요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터치가 시작됐을 때, 터치가 스타트 됐을 때, 얘를, 얘를 두 개를 꺼주는 거예요. 이건은 뭐냐면은, 그냥 내가 계속 드래그하면 계속 생기겠죠. 뭔가 이렇게. 오케이. 제 이름 써볼게요. 남. 주.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드래그 했을 때는 계속 얘가 파이어 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그 포지션, 내가 하는 그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푸시하고 얘네들을 다 그려주는 거야.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얘를 다시 켜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터치했을 때 그때 이 데이터를 다 지워버리죠. 이 데이터를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화면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지워버려요. 그래서 제가 터치할 때마다 새로운 글자 써지는 거야. 이렇게 손 올렸어요. 지금 남자에서 니은 적고 나 적을 건데 이 지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스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터치나 제스처도 거기에 맞는 데이터 스텍처가 있고 이것도 우리가 다언더도 컨트롤 안에 둬야 될거 같아요. 우리가 습격체를 만들고 얘들도또 다른 걸 바인딩하고 그래서 이코 시스템에 어떤 우리가 만들어지는 환경에다가 어떻게 얘들 제어할 거냐 이벤트를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그 인터랙션에 대해서 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3JS를 한번 이야기 해봐요. 이건 뭐냐면 웹 환경에서 3차원 그래픽, 특히 웹젤을 쉽게 쓸수 있게끔 로우레벨 단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서 와퍼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예요 프레임워크로 보기엔 좀 그렇고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3JS는 진짜 가볍고 가장 파퓰러한 라이브러리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웹젤이나 오픈젤, 좀이 부분에 하드코어하게 뭔가 트윗하고 싶지 않다면 은3 d s 쓰는게 되게 좋아요 3d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그럴 때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타터를 제가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동의해요 html g i v e a 하고 css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죠 give.달았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신텍스야 따라가야 돼 만약 에 내가 난 동의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 개발자한테 연락해서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만지 신텍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인이 필요하고요. 시 그다음에 렌더러가 필요해요. 렌더러, 그다음에 카메라가 필요해 요 반드시. 네. 그리고 컨트롤러가 있어요. 컨트롤러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그 이제 기본적인 그 렌더링 그 뭐랄까요? 렌더링 생태계를 만드는 들어놓 아주 아주 미니멈. 진짜 이거보다 더 확각할 수는 없다. 딱 가장 미니멈 딱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결국엔 내가 모든 게다메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메시를 만들어야 돼. 요메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3ds의 신텍스 안에서는 메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그그재료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지오메트리. 그냥 이것도 퓨어 매스메크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 트리얼. 네. 어떻게 랜덤이 될 거냐? 옷을 어떻게 입힐 거냐?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set of vertices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는 라인덱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끝! 네, 그게 전부 다고 materia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쉐이드랑 연결이 되어있고 그런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material은 기본적인거 만들어드릴게 그래서 결국에는 mesh를 만들고 이 mesh를 어떻게 했죠? 여기 scene에 더했죠? scene에 add했죠 우리가. scene에 add해서 지금 저는 loop를 지금 continue 그니까, 그, 그, 그, 그 계속 루프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티뉴스 루핑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계속 렌더 타임이 돌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보이더, 보일러 플레드그것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리미티브. 자, 우리도 프리미티브 쉐입이 이렇게 지원이 돼요. 그래서 여기 가 보시면 제가 여기 이제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네,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임플리멘테이션한 거죠. 네. 뭐 와이어프레임도 주고, 기축해가지고 렌더룩을 돌려주고. <웃음> 질문 있어요 뭐 그냥, 그냥 이거를 그냥 좀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라이너 처음 여러분 생각에도 대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이 버튼 제가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한번 제가. 수업을 하는데, 이 버튼이 거기 왜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그런 질문 처음 받았거든요. 한번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걸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좀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서 하면 좋다. 어쨌든, 프리미티브 셰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포인트. 포인트 클라우드죠. 포인트 클라우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버티시스를 담고 이 버티시스를 다 지오메트에 넣어주고 네, 머티리얼 넣어주고 결국에는 지, 메쉬를 만드는 거죠. 특별한 메쉬예요. 포인트 클라우드그 다음에 이제 그 저걸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만 렌더링을 해요. 지금 딱 정지되어 있는 거야. 더 이상 안돌아요 사실 왜냐면 마우스 이벤트가 트리거됐을 때만 렌더링을 하라고 시킨 거니까 굉장히 옵티마이즈가될수 없겠죠. 굉장히 지금 테크니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고 api를 공부하는 거니까 <웃음> 커스텀 메쉬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프리미티브 셰프를 만들었지만 결국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벌텍스랑그 커넥티비티가 있어요. 예, 네. 그것도 동일해요. 지금 이렇게 박스를 만들 때벌텍스랑 커넥티비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컬러를 다 유니크 컬러로 줬거든요? 유니크하게 다 보이죠? 빨간색은 지금 앞에 거죠? 녹색은 어디 있어? 얘죠?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 벌, 어, 여기에 지금 벌텍스를 넣고 다 1이죠? 다1111 그냥 스퀘어 그냥 복스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제 이게 뭐냐면 아, 인덱스예요 인덱스. 0, 3, 2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0번째 3번째 2번째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렇 근데 마지막 까만 가볼까요? 4, 5, 1. 4, 5, 1 하게 되면 얘랑, 얘랑, 얘랑 연결해서 하나 면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숫 상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없어요. 뭐, 머트 열어주고, 메시로 만든 다음에 메시 신에다 더해준 다음에 렌더를 이제 루핑을 돌라고 이제 하게 되면 캔버스 루핑은 똑같아요. 이런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는거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스케일에다가 이러한 이케이션을 줬죠. 네. 이것도 어떻게 줬냐 x축, y축 1, 그 다음에 z축 1. 그래서 이렇게 되는거예요 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금... 제가 저번, 그러니까 이전 수업했을 때 그때는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 이거 뭐지? 이걸 좀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제가 라이노에서 3D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제 웹 쪽으로 오브젝트를 불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라이노 플러그인을 만들, 준 거, 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에 이제,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 제이 n 을 만드는 오브젝트를, 플러그인 있고, 그걸로 이제 제이 n 을 만들어서 그제이 n 파일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메타데이터가 있고요. 뭐, 버전, 라이너 버전이 있고요 이건 제가 그냥, 이건 잘 만든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걸로 만들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제이슨 포맷이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스탠다 스탠다드가 시켜야 되는데, 딱히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뭐, OBJ, STL, 이런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이건 그냥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미적으로 스트럭에 만들었다. 그렇게 만 말씀드리고, 벌텍쓸수 있죠. XYZ. 그 다음에, 사실은, 얘를 하려면 이제, 그, 벌텍스 컬러. 노, 네. 노이 벡터도 필요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거기까지는 뭐, 나중에 하고, 중요한 건 이거죠. face. 8번째, 0번째, 4번째 인덱스 안에 있는 x, y, z를 연결하는거예요 얘는 인덱스야, 인덱스. 인덱스 넘버예요쭉 가다 보면, 나머지다 똑같아요. 우리가 했던 거, 3GS처럼. 근데 요번에는 라이팅이 들어갔죠, 라이팅. 그래서 그 헤미스티어 라이트를 넣어주고, 그간 다 디렉트 라이트를 만들어주고, 왜냐면 그림자 만들어야 되니까. 쭉 하신 다음에, 지금 루프 첫번째 루프에서벌텍스 타인 인설트 해야 되죠. 우리 이제 알아, geometry c l a s 라는 걸그 다음에 다 o 해서 들어갔죠. 아 이게 vertex 라는 푸시니까 리스트구나 예측할 수 있겠죠. 예, 거기서 input이 벡터를 요구하니까 이 벡터를 넣다가 넣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벡터를 싹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페이스 e 싹다 만들어주고 그다음 vertex c o 싹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약간 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봤을 때 실제 s o l r d t 에서는 x, y, z 잖아요. 근데 어, 각쪽 혹은 뭐 마야 같은 경우 봐도 이쪽이 Z에요. 이쪽이 Y야.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꿔줬어요. 제가 매트릭스를 바꿔주고 여기 Apply m a t r i 해주고 그래서 뭐 그림자 받을 거냐 해서 메시 만들어진 다음에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라인에서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따로 이제 JSON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갖고 온 건데 보일러프레 보일 코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여러분들만의 json 파일을 가져와서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우리가 했었죠. 네. 저번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거 이거. 결국 이미지, 이미지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리빌드 한 건데, 뭐 특별한 거는 굳이 뭐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이미지 부분, 이런 새로운 클래스가 있죠. U죠. w 붙었죠. 동네 클래스라는걸알 수가 있어요.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2D 오브젝트니까 어, 얘를 X, Y로 루핑을 하는거죠. 루핑을 하면서 이게 스페셜 펑션이죠. 뭐냐면 각각의 루핑 픽셀 단위로 돌았을때 포토샵에서 막 확대하면 픽셀 하나 나오잖아요. 그 단위로 돌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이크로 단위 픽셀 단위로 돌면서 각각의 컬러를 인스펙트 해가지고 그 값을 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Z값을 재테값그 설계 반류를 재 값으로 쓸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형을 만든 거죠. 이거는 알고리즘 동일해요. 제가 파이썬에서 보여드린 거랑 두 번째 비디오에서 그렇죠? 두 번째 워크샵에서 그냥 이거를 어, 알고리즘을 타이스크립트 인플러멘테이션하고 그다음에 다 그냥 그 3js 방식으로 제가 그냥 저걸 한 거예요. 그 오브젝트를 만든 거야. 비주얼라이즈를 하려고 그거만 달라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우리 방금 2D를 다뤘잖아요. 요건 이제 복셀이죠, 복셀. 복셀라이즈 시킨 거죠. 그래서 요즘 한국, 저번에 들어갔을 때 여기저기서 복셀, 복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복셀이 결국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얘기하잖아요. 유한으로 만들어야 돼요, 유한. 유한은 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모든 건다 무한, 유한을 다루는 거예요, 컴퓨터는. 그래서 시뮬레이션도 보면은 결국 이렇게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CFD, 그죠? 아니면 무슨 뭐 열, 빛, 벤틸레이션 이런 시뮬레이션도 결국에는 다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얘네들 쪽에 이렇게, 어, 캔버스 들어가고, 어쨌든, 카메라 들어가고, 나머지 다 똑같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바니를 갖고 왔죠, 바니. 되게 그 그래픽스에서 유명한 거죠. 토끼, 바니. 바니 한번 볼까요? 바니, 바니. 자, 바니가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오비지니까 그죠? 다 벡터. B니까 XYZ라는 걸알수 있고. 올드웨이 다운 해볼까요? 쭉 내려보면 페이스 있죠. 네? 이거 그냥 갖고 와서 그냥 붙이는 거예요. 네? 얘네들 뭐야 페이스는? 이거 인덱스겠죠. 벌텍스 인덱스겠죠. 그래.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가져와가지고 얘네들을 트리플 루프를 돌아야겠죠. 왜냐, 3D면 3D니까. 트리플 루프를 돌면서 너 벌텍스 있어 없어 있어. 있어 그러면 거기가 이제 복셀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없으면 넘어가고, 너 있어면 너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웃음> 이 공간들이 벌텍스들이 있는 공간들을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나눠놓은 거예요. 그 유하나 시킨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건뭐 특별,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 코드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개고 망쳐보고 다시 고쳐보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obj 파일도 있고요. o b j 는다 동이 되어 그 반이 결국에는 벌텍스들을 넣어주고 노마값 넣어주고 페이스 값을콘스트럭트 해줘서 지오메트를넣은 다음에 얘를 뚜리 제이스 매쉬로 변환하자 끝그 외에 있는 거고 STA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자 아, 이게 포맷이에요 네. 베이스가 있어. 노말 있고, 야, 나 아우터 루프 돌 거야. 그 다음에 루프가 끝났어. 그럼 각각은 벌떼스 벌떼스 벌떼스 XYZ가 들어있죠. 이거를 그냥 팔스하면 돼요. 스트링 어떻게 팔스하죠 우리요? 가져와서 스플릿 해가지고 콤마로 찍은 다음에 이게 이거 있냐? 저거 있냐? 그냥 우리가 했던 거 똑같은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네들다 뽀개는 거야. 어차피 라인으로 들어와서 루프를할 거니까. csv 다루는 건 똑같아. 다만 스트럭처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스트럭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이포맷쓸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포맷 따라야 돼. 요 특별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팅 같은 거할때 많이 쓰죠. 네. 오브제, 오제 같은 경우도 많이 쓰고, 뭐 라이너나 슬리스 맥스나 이런 것도 보면 오브제로 엑스포트 하잖아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 결국, 걔네들이 그 뒷단에서는 이런 식의 스트링을,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죠? 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제 로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복잡하니까 이게 원래 그반이에요 헬로 반이.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3GS OBJ 리더라고 있어요. 어 OBJ 로더 얘가 넣으면 이제 바로 인포트 해가지고 바로 씬에다 더할 수 있게끔 많은 부분들을 리졸브 시켜놨죠 누군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클라스를 배웠잖아 요 제가 되게 로우 레벨을 다 드리잖아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만들어서 계속 쓰세요. 계속 발전시키세요. 예. 네. 그러면은 진짜 러닝 커버가 이렇게 올라가요. 처음에 안올라가는것같지 나중에 진짜 완전 이렇게 익스폰션하게 올라가요. 네. 근데 저도 지금 제가 개발한 툴을 제가 3년 개발했거든요. 완전 스크래치 벡터부터 다 만들었거든요. 원래 제가 만든 거 가지고 이제 회사에 데드케이트해 제가. 근데 지금은 한 8명에서 5명에서 할수 있는 일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왜냐면 아니까 빨리 빨리 트위크해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디벨로퍼지만 디자인이 어떻게 도는지 아니까 더 빨리 이제 캐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개인적인 이야기고. 아, 에디션의 머티리얼로 여기 A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A 프레임은 뭐냐, 보시면은, 이건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게다 있어? 왜? 너무 간단해서. 물론, 이제 이렇게 간단한 만큼 한계가 있죠. 자, 근데, 보시면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VR도 만들고, 뭐그 e x 플들도 많이 있어요. 도큐멘테이션도 있고요. Get s t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있겠죠.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만들면 끝이야. 어떻게 그, 그 HTML로 신 a 스로 열었죠, 닫았죠, 슬래시. 그리고 신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엔 t t 가 있고, 그죠, t t 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카이, 스카이 요 스카이 있고, 플레인 있죠, 플레인 그리고. 시인도 있고, 스피어 있고, 이런 식으로 디파인 해주는 거예요. HTML, 신텍스로. VR도 지원되는 되게 간단하게 이제 리조브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관심있으면 트라이 해봐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회사에서 그냥 작업했던 부분들 제가 아티클 하나 써놓은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 엄청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디벨로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많은 것들을 좀 요구를 많이 했어요. 이거 이럴 때가 능하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프로그를 해야 돼야 사항이 몇번 생겼어가지고 리서치를 하다가 정리를 좀 해보자 해서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그래픽스 쪽을 할때 특별히 캔버스 API를 다룰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래가지고 이제 왜 캔버스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 를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거냐, 인제너럴하게, 제가 리서치했던 부분들 다놓고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그, 특별히 렌더링 루프에서 타스크를 이제, 그러니까 쪼개다, 문제들을 쪼개자 해서, 이니셜라이즈 되는 타임과 업데이트 타임과 렌더러 타임 같은 것들 나눠 놓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피킹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셀렉션 알고리즘이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할 때는, 뭐, 쿼트리, 옥트리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오프스크린 렌더링 테크닉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키워드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루프가 돌때 이벤트는 또 어떻게 담당할 거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제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루프는 루프대로 돌면서 그때 에디셔널 루프가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벤트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했던 것들이 있고 어, 관심센을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약간 이거 엔지니어링 관점이 좀 높아가지고 좀 어느 정도 OOP 부분이라든지 아키텍처 어느 정도 내가 나만의 소프트웨어를 좀 해보신 분들이 이제 갈증이 생길 때 한번 오시면 더 좋을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세요? 너무 너무 오늘 이상한 얘기 했죠 제가. <웃음> 네, 약간 이제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자인하고 패턴 만들고 이런 쪽이 좀더 포커스가 가 있었고. 어쨌든 이것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오셔서 볼수 있게끔 일단 뭐 이렇게 올려 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끊고 바로 이어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거로 가겠습니다. 힘내죠.